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자 이름에 미자, 숙자, 아들자자 그리고 순할숫자가 있는 경우 부분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 그 중에 유독 기억이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들 자기가 이름의 고수다 하고 이름을 짓고 또 자칭 고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구별법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러나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름에 대해서 찍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 태어난 아이들, 125세, 115세에서 125세 산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사주 구성이 좋다면, 125세가 아니라, 150세, 200세를 살아도 그 시간이 예를 들면 짧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125년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긴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쨌든 타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타고 날때 어떤 식으로 각자의 각 고유의 개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때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어 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기능이 무엇이냐? 저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 이름의 역할이 있더라. 이름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더라. 성격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성격. 제가 이거 그러니까 그냥 한자만 봐도 금방 제가. 을퍼될 수 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한자 이름만 사주 보지 않고도 한자 이름만 보면 제가 줄줄줄 왼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을퍼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격은 분명히 이름에 나와 있다. 두 번째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가족 부부, 배우자. 배우자와 부모의 관계되그 가족관계가 부모. 이런 부모에 대한 문제와 가족관계에 대한 것이 성명하게는 이름에는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모 님 아버지 운이 있다 어머니 운이 좋다 아니면 배우자 운이 좋다 아니면 이혼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름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막 지었지만 나타나요 감정해보면 그다음에세 번째는 장사 사업 적으로 가는 게 좋냐 아니면 들어 소속으로 가는 게 좋냐 이것만큼은 이름에서 구별할 수가 있다 기능 자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세 가지를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어떤 글자 어떤 한자를 쓰더라도 예를 들면 한자 이름의 여성 이름에게 은혜 자가 있습니다 은혜 자마음신병이 있어요 마음신병또 하나를 지워볼게요 은혜 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 은자 뜻지 자가 있어요 지혜 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특성은 뭐냐 마음신병이 있다는 걸다마음신병이 있어요 마음신병 이런 한자를 쓰면 그냥 사주와 상관없이 이런 글자를 쓰면 뭐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 마음의 고생 만고생이 심해요. 그냥데 힘드세요. 여러 가지로 우여곡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은혜 이렇게 은혜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가 은혜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줄 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은자 마음신변이 많이 있는 이름이 마음신변이 풍부한 이름은 뭐냐 만고생이 덕더 심하게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건 공장이에요. 공장 마고생하는 공작에 신경성 스트레스 많이 겪고 마음고생을 많이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쓴과 동시에 사주에 상관없이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은혜은 자는 딱 그러면 사색적이고 공상적이고 좀 소극적이다. 참모형이다. 사람은 착하고 좋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좀 소심한 편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은혜은 자는 그냥 종교가 개입이 있다. 종교 어떤 종교라도 마음속에 종교를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면 은자를 가운데 쓰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는 뭐냐 소속으로 가라 급여받는 쪽으로 가라 자연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가운데 글자에 은자가 있는 경우 가운데 글자에 해자가 있으면 뭐냐 사색적이고 공상이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좋을 수 있겠죠 직업 자체에서 뜻직자는 뭐냐 얘도 많고 생겨근그데 개야 고향을 등재라 고향을 등재 자존심이 세다 성격 자체가 자존심이 세고 고향을 등자만주지 자기가 태어난 것을 그대로 있게 된다면, 크게 발복하지는 않는다. 지혜했자는 뭐냐, 자유분마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냥 사주와 상론, 이 글자를 누구를 쓴과 동시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성 하나를 써보자. 예를 들어, 김자를 써보세요. 김, 김해, 김은, 김지, 김해.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되면은 김해, 김은, 김지 이렇게 누구를 방금 이렇게 쓸게 뜬다면 뭐냐 김해는 뭐냐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에서 아 아픔을 겪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결혼 문제서 에 아픔을 겪고 시리랑딱 홀로 한숨을 쉬어요. 김해 있으면 뭐냐 부자지간, 지압이 아니면 자손 여자에 있으면 남편한 자손에서 홀로 한숨 쉬고 있다. 남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다. 백발백중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한자 이런 사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짝 은자 쓰면 한길를 가라 고집 세다 무직하다 자기계 중심 가아 마이 왜 힘들어 자기로 가겠다 이걸 얘기해요. 김치는 뭐냐 아 이것은 해외 이공계를 쪽으로 가라 남자 같은 게김치 이렇게 이공계 쪽으로 가라 이게 모는 거고 해외 쪽으로 돌아라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모든 걸 자기로 해야 속이 흐르나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김 해를 이야기해 주면. 긴 해는 뭐냐 공방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 배우자 분이 약하다 그런데 영혼이 자유롭다 통제규제 받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쓴과 동시에 사주에 상관없이 성격이 나타난다 이걸 이야기해 줄수 있죠 만약에 꽃뿌리 영자를 쓴다 여자 이름에 꼬뿌리 영자를 쓴다 가운데 글자 빌려 꽃뿌리 영자를 쓴다 그러면 뭐냐 거의 대부분 이 영자 쓴것 동시에 맛으로 가요 맛 맛은 뭐냐 맛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맛딱 만면의 중심 역할 하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쓴 거야 이 영자 김영자, 역자, 영자영자를 역자, 쓰게 된다는 것이 한집안의 기독 역할 그게 자립심, 독립심, 의지 강건하다이렇게아니죠 의지가 강건해요. 자립심이 있어요. 한집안의 기독 역할을 해요. 그러니여자맞 막달, 막내리 역할을 분명히 가게 된다는 거죠. 남자 이름도 한번 보자. 남자 이름도 쇠복종자가 있습니다. 쇠복종자. 쇠국이에요 쇠금변이에요. 무궐주 쇠가 무겁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쇠금이니까 이공계 쪽으로 가겠죠. 이공 쪽으로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성격 자체는 뭐냐 자존심이 세요. 이 글자 쓰는 것 동시에 자존심이 세다. 이공계 쪽으로 가. 라 이공계 안 가더라도 뭐냐 모든 걸 자기가 꼭 해야 속이 흐르는 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챙기고 해야 속이 흐른한 성격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해외를 넘나드는 좋다. 근데 일단 문가보다 이공계 쪽이 더 낫다. 이공계 쪽에 가서 삶만 구성이 되면 사장 쪽으로 가겠다 이걸 얘기해주죠 만약에 여자 이름이 개진녀가 있으면, 여, 여자 많이 써요, 여자. 이 길력. 인천 뭐 길병원의 원장, 이 길력. 여자를 쓰면 뭐냐, 대부분이, 이게 뭐, 배우자 운은 약해요, 이 글자가. 배우자 운은 약한데, 어떤 면에서 좋냐, 개척. 뭔가 뚫고 나가는 힘 자체가 좋다. 어떤 환경에서 이 여자를 쓴과 동시에 뭐냐, 뚫고 나가는 개척정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분야에 서는지 자기가 자기 역할하고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여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입성과 동시에 근데 배우자하는 약하다 이걸 볼수 있겠죠 밝은 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도 밝을 명자 이재명 아니요 이 명자 있죠 여기는 아들이 있고 달이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어 해가 해나 때나 달이 때나, 밝은 그러니까 명이라면서 뭐냐, 24시간 빛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명자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재를 합니다. 열심히 해 어느 분야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밝은 명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쓰면 보약입니다. 을목을 갖고 있다. 나무를 갖고 있을 때, 일반의 을목을 갖고 있을 때 밝은 명자를 써주면 괜찮습니다. 왜? 낮에는 태양이 주고 밤에는 달빛이 비춰주니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이제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을목이기 때문에 발글명자라는참 좋은 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떤 환경에서 이해를 할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에는 그냥 막 써도 이름에는 막 써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름을 잘지자한번 태어난 아이들 제대로 명품 이름 지어주자 내가 환경이 열악하고 진짜 집안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났을수록 더 이름을 잘 지어주자 이름만큼은 평등하다 재벌 집안도 그렇고 가난한 집안도 뭐냐 어차피 이름만큼 내가 선택해서 잘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약해요 사주팔자가 좀 약해요 이럴 때는 뭐냐 사주팔자가 약하니까 그 아이의 밖에 옷을 잘 재단해서 컬러를 입혀주자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 아이는 또 자기가 그쪽에서 리더를 하고 이름값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악한 조건에 열악한 사주를 갖고 있는데도 막지게 되면그 문제다 이걸 이야기죠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다들 다들 자칭 도사라고 하지 어떤 놈을 믿어 할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도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귓방망이를 때리고 싶다는 것이죠. 맞아요. 저도 귓방망이 맞이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저도 먼저 테스트를 하라. 제가 그랬어지 예전에 제가 한몇 개월 전 동영상 올릴 때도 저부터도 테스트를 하라. 절대 이름 한 번에 지치 말아라. 사주를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넣을 때 뭐가 중요하냐? 가짜지 가짜 아닌지 뭐냐 사주를 한번 먼저 풀어보라고 했는데 자신도 풀지 마세요. 왜 얼굴 보고 헛소리 를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제 삼자 아니면 아내의 사주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를 하나 좀 어느 정도 장성한 애기 사주 가지고 가져말고 가지 어느 정도 30대, 사, 40대, 50대 정도 산전과 수전을 겪은 사람들 한번 사주를 딱 가져가서 풀어봐달라고 그한번 이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럴 때그 사주를 갖고 일사천리를 쉽게 푸는 사람, 잘 푸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도사예요. 근데 못 풀어요. 못 푸니까 뭐냐? 사주에서 가장 문제점이 그, 여러분들각 가짜 하나 가는 거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를 풀어간데 엉뚱한 뭐했다면 사주 용어를 하면서 편관격, 전뭐 이렇게 하면서 편관격이나 이 사주가 예를 들면 반상 혼잡이 돼 있는데 사주가 혼잡이 돼, 식신상관이 없다고 막 이렇게 용어를 막 쓰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건 짱합니다. 진짜 선수라면 뭐냐 쉽게 풀이를 해줘요. 제가 왜그 이야기를 하면 저 예전에 배울 때그 선생이 그 나쁜 선생이 저한테 뭐라고 수강생들에게 이야기 했냐면 사주 상담하다가 만약에 막히면 사주 용어를 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들 벙! 놀러고 나쁘게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아저 사람 은 진짜 실력이 좋구나 막 용어를 쓰니까 고상 고사 그그 그, 영어를 그 사주에 대한 그 용어를 쓰니까 고급스러운 용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뭐라고 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은 뭐냐 용어를 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거 가르쳐준 거예요 진짜라면 사주를 오히려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용어도 안 쓰고 초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테 용어를 써갖고 막히면 그렇게 뚫고 나가라는 거 이게 교육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갖고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잘 푸는 사람이다 사주를 잘 푸는 근데 뭐냐 제대로 못풀고 용어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은 그것은 가짜다 이걸 이야기해 이 것이죠 거기서 구별해 줘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도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괜찮다면 단골 되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 가려지니까 사주로못 풀면서 장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음 제가 하나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이름을 그냥 예를 대충 장명하는 사람 대충 장명가가 있습니다 대충 장명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주가 중요해 그렇게 해놓고 그냥 어차피 의리가 들어와 있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해줍니다 그런 유형이 대충 장명이에요 또한 사람 뭐냐 어차피 내가 실력은 없어 그냥 조그만 돈을 바꿔라도 그냥 지어줄자 해서 자기가 안지어는데 지어주는 대충 장면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뭐냐? 수박 거달기 식으로 해요 수박, 수박 거달기 식으로 장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냐? 사주를 좀 공부했는데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뭔가 두루뭉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장면할까? 하다 보니까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수박거닭기식이고요 어느 한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파동에 대해서만 막 작명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이 이게 어느 한쪽에 편입되어 쓰는 것이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지발 정통 장면법이다세 번째가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주팔자가 있어요 사주팔자가 이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용신을 찾아라 이렇게 볼게요 용신 용신과 진실을 찾아라 이걸 이야기죠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오염이 뭐냐 사주를 풀다 보면은 사주에서 한란 종숨 사주가 축구야 냉하구나 이 사주가 건조하구나 이 사주가 열기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찾아봐야 돼 그리고 어, 북부터 보자 이 사주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치는가 아니면 이게 종격이다 어느 한쪽으로 흘러갔구나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박 거다기식으로 그냥 되는데 이게 수박 거다기식으가 뭐냐 한쪽 술이 오염이 가찍거나 이런 겨우 다이을 이야기해 주 겠죠 파동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 사주의 근거는 모르니까 이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일부 그냥 하의 대충 장면법에 속한다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음. 논리가 있어요 이름의 장면에는 논리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으니룰 이렇게 용신 진실을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야로 재단하고 치료할 것인가 하면 당연히 음향을 맞춰줘야 겠죠 음향. 음향은 이름 자체에서 홀수, 짝수가 이루어져야 돼. 짝짝짝 홀홀 이안 돼. 외통수, 외골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마침하기는 혼자 외롭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니까. 음향을 맞추고 두 번째는 뭐냐. 당연히 3원, 5행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천지인이 들어가줘라세 번째는 음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향은 파동이. 소리에는 신령스름이 있다. 소리음자, 실력염자 소리에는 신령스럽다. 그러니까 이름, 그 소리에는 소리에 불러줄 때 여기서 그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할 필요 있다. 네번째는 뭐냐? 수리오행이다. 그렇습니다. 수리오행 수리오행은 우리가 성명하게 해서 1회속 81회까지가 있어요. 획수, 획수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1회 이상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51회에서 전으로 탈수. 그러면 이 획수에서는 길수와 중길수, 그 다음에 흉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수 흉 중길수 흉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름에서 1수 길수 2수 길수 3 길수 4수 흉수 5수 길수 6수 길수 7수 길수 8수 길수 9수 흉수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10 흉수 11수 길수 12수 흉수 13수 좋고 14수 흉수 이렇게 쭉 나가는 데 15수 좋고 16수 좋고 17수 중길수 18수 진길수 십구 수, 흉수, 이십 수, 흉수, 이십일 수, 남자 좋고 여자, 여자, 여자 남자 좋고 이렇게 이 쭉쭉 나가 남자면 좋고 여자면 안 좋고 이십 수, 흉수, 이십삼 수, 남자 좋고 여자 흉수, 이십사 수다 좋고, 이십오 수 좋고, 이십육 수 흉수, 이십칠 수 흉수, 이십팔 수 흉수, 이십구 수 중길 수, 삼십 수 흉수, 삼십일 수 길수 이게 쭉쭉 나가면 삼십 수 길수, 삼십삼 여자 남자 좋고 삼십사 여자 싫고 안 좋고 삼십사 3 삼십사 흉수, 이렇게 쭈쭈쭈쭈쭈, 나가는 거 이게 그냥 51까지만 나오면, 그때 이 하나에도 다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힘이 있다면, 이게 술의 오행인데, 얘들만 갖고 하기는 좀 약하다. 그래도 참고 해야 한다. 근데 3월 오행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야 3월 오행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장명에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잘 맞춰서 하나에게 이렇게 짓는 것이 장명이에요, 장명.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주가 있어요. 사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진심, 용신 찾는 게 좋냐? 자, 정묘 있습니다. 정묘, 정미. 만약에 정미, 음, 값진 을사.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장명이 있다. 을, 을사, 병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사주가 화해요 온통 전부 다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바다야. 불바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 아이열 빨리 장명을줄여야겠어 술을 잡아줘야겠지. 으이? 술을 잡아줘서 이렇게 물가 숫자를 남자 같으면 물가 숫자를 다 잡아줘요. 아니면 바다 해자를 잡아줘요. 아니면 물원자를 잡아줍니다. 장명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덥고 엄청나게 파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장명을 해요. 이렇게 하면 정상이냐? 죽어요. 이렇게 되면 죽어요. 안 돼요. 아주 힘들게 살아요. 이럴 때는 만약에 이 화기가 많으니까 화의 기운이 많으니까 수의 자체가 증발돼요. 화가 수증이 된다. 화가 많으니까 수가 증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를 증명해요. 왜? 화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늘 마음고생과 일단 건강 문제 이상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이 름에 서 빨리 간명하라 안좋아라 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을 때는 뭐냐 비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은 줘야 돼요 왜? 너무 더우니까 물은 줘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뜻에 밖으로 나와있는 한자를 잡아주면 안 돼요 물수면은요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지하수경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하수경자 이렇게 칠해기고 양해기고 이런 글자는 물은 없지만 이 안에 엄청난 암반수 물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절대 파동에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데면는 다리에 징과 축을 갖고 잡아야겠죠. 스포니까 습한 걸 갖고 누설시켜 을 주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갑목 자체 을목이 살아난다는 것이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런 실은 이런 배우를 서잘 먹고 잘 살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명할 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용신 찾고 길신 찾는 것이죠. 이런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서 그러니까 뭐냐? 수학거 달리기시고 어차피 장면 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라. 어떤 면을 판단하냐 테스트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 죠저는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해보시라. 이렇게 맞추고 난다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해서 장면이 치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삼원오행. 음영도 맞추고 음향도 당연히 맞추자. 이렇게 하고 수리오행도 이왕이면 좋으니까 수리 좋은 오행을 맞추자. 이렇게 했을 때이 하나가 이름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사주팔자가 이렇게 안 좋아 이건 분명히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라 이렇게 잡아줘야 해요 잡아서 예를 들 고쳐놔야 그래야 그이름감그분야에서또 이름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자기 삶에서또 리드를 할수 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름 한번 제가 볼게요. 대통령 이름에서 3월 5행이왜 중요한 3월 의행을 한번 봐보자.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할게 대통령 하신 분이니까 제가 제대로 한자를 쓰겠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한번 이렇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제가 어, 현일 전체 대통령이니까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름에 보면 은삼월호행이 있어요. 삼월호행이라는 것은 그냥 획수에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 17,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나와. 이건 수, 금, 목 이렇게 나오면 이거 중심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삼월호행에서 찾는 것은 얘를 뭘 잡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명할때 가장 중요시게 얘를 뭘로 잡냐. 얘가 본인이니까, 본인. 본인이 본인 하늘에 운이 있느냐, 기독발이 있느냐, 종교를 믿는 게 좋냐. 종교 를 믿어도 힘이 없으면 그이름의 종교빨이 없으면 아무리 믿어도 귀여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빨이 있으면 결국 종교에 의해서 크게 거듭나요. 근데 여기는 뭐냐? 수생, 금생수, 종교를 믿어서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죠 구. 여기는 12. 여기는 7 이렇게 나오니까 수, 목, 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수생목 여기도 예를 들면 하늘에 종교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종교빨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박정희 여기는 7. 11, 13 이렇게 되면 8, 18, 11, 18 이렇게 되고, 여기서 2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8에 되고, 8에 7, 8, 에서 8에 되고, 11이니까 12가 11에서 10, 10, 10.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6회입니다. 6회, 6회 5회, 13회가 돼요7회 됩니다. 여기는1 1회돼 되요. 이렇게 되면 1 8회 됩니다. 금, 목, 뭐, 금 이렇게 됩요이거는 금, 금, 목, 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노하우는 여기에 있다는 예를 얘들바의 숫자에 서 이때 숫자 힘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노하우니까 제가 려드수있습니다 설명 제가 잠시 안 하겠고, 여기에 관계된 것, 이오역에 관계된 것에서 수생목으로 있을 때, 아니면 상생으로 있을 때, 이럴 때는 괜찮다, 종교빨이 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유학이 없을 때.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과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 특히 법명이나 아니면 교회 종사든가 이런 종교의 관계 깊게 개입 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이름을 갖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종교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이름 갖고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이름에서 이름에서 다 역할들이 있어요. 이 이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쓴가 동시에 어떻다 이것이 나온다는 건데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은 이왕이면 3월에서 입북이 있어야 이건천지인니 하늘과 땅 사이에 본인이 살아가는데 이게 입북이에요. 천북이에요. 기독발이고 사랑복이다 결정되게 사람의 도와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보고 마지막에도 사람의 기운이 있냐 이거 보니까 창명에서 이건 얼마나 중요한거이거 부분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앞부분에 대한 숫자 이기에서 필요한 숫자가 성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장명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만큼은 뭐냐 이름만큼은 앞으로 누구를 막느라 이름만큼은 잘 지어라. 잘 지는 사람 찾아가서 잘 지어라.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렵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논답을 물려주지 말고 좋은 이름과 건강을 물려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름만큼은 어려운 환경이고 태어났고 어렵고 했을 때 오히려 사주팔자가 힘들고 어릴수록 좋은 이름을 잘 지어서 그 분야에서만큼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최고로 갈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장명의 보안보강법이라 이걸 이야기해준 거요 그런 면에서 장명은 중요하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한부로 대충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있고 굉장히 지켜야 할그 둘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그것을 금방 뚝딱뚝딱 이름을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정말 잘 적고 싶은 사람이 사주, 장명 하는 사람, 가사일 먼저 그 사주라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하는 자신과 말고 다른 사람과 가져가서 분석해서 정말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이 바뀌세요 근데 얼통 연구가하면그 사람 나오세요. 그 장면가가 아닙니다. 사주 모르고 장면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만큼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장면은 힘이 있다. 장면에는 에너지가 있다.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을 갖고 명품 가방 해줄 때 우리가 명품뼈, 명품 가방 중요하지,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좋은 명품 이름을 하나 지어줘서 그 이름을 짊어지고 가게 하고 그 이름을 쓰게 해준 것이 영원히 그 아이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태어났을 때 그런 이름을 지어갖고 가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 음향의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잘 입혔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제 그만큼 귀중한 이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저는 항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